안녕하 어? 누구세요? 관장님? 으악 아, 뭐야 왜 아, 잡겼어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왜리 잡겼어 아,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뭥> 어? 너였냐 뿌? 양갈래 누나? 문열어줘서 고마워 죽는 줄 알았어 나도 죽는 줄 알았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무슨 일이야? 지금 관장님 좀비로 변한 거야? 모르겠어 뿌 문제는 우리가 여기 갇혔다는 거야 아 진짜 큰일이네 어 깜짝이야 좀비고 응? 저건 누구폰이야? 글쎄 내꺼 거 아닌거 같은데 받아볼까 여기는 좀비극이다 밖은 좀비 여기... 세상으로 바뀌었다 너희에겐 생존을 위한 물이 필요하다 미션을 하면 물을 주겠다 태권도 격파를 하고 와라 태권도 격파? 미친거 아니야? 좀비는 눈이 안좋다 좀비는 소리에만 예민하다 뭐야 끊긴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좀비국 씨아 누나 나 목말라 야 나도 누나 미션 통과하면 물준대 물 받아오자 밖에 있는 송판을 격파하면 된다 이거지 어 그렇다는데 눈잘 안보인다 그랬어 어, 나랑 눈 마주쳤어 아니 저렇게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데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서 송판을 깨? 누나 이번 단계에 우리가 미션 성공하면 다음 단계에는 무기도 주고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느낌 보니까 그럴 거 같아 나가자 아이 누나가 나가게?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최악의 상황에서 좀비를 나중에 유인하든지 누구 한명은 남아있어야지 어 맞아 그래야겠네 안내면 진다 가, 갑자기 가이바이보가이바위보아 졌잖아 뿌 내가 이겼다 객객갸 <웃음> 누나가 갔다와 야 너가 남자답게 나가야 되는거 아니냐 다음 판에 내가 나갈게 우이씨 진짜 누나가 갈갑혀서 졌잖아 누나 화이팅 아 정말 진짜 너 방화도 뿡뿡 방안도 뿡! 내 격파 실력을 보여주지! Yes! 어! 아! 아! 아! 빨리 와 빨리! 야 누나가 해냈다 오 물이다 오 물이다 물오 물이라니 물 허, 살았다 목마른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오 누나 또 전화와 오. 미션 성공 다음 미션을 지겠다 다음 미션은 줄넘기 열번 하고 그 줄넘기를 가져와라 그럼 좀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겠다 이길 수 있는 무기 뿌? 누나 무기만 얻으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 그래 좋아 다음 미션은 너가 가기로 했지 나가라 저저저저저 나 줄넘기 진짜 못해 야 너가 나간다며 뿌나 진짜 줄넘기 못한단 말이야 어 누나가 나가줘 한번만 아 어, 캐캐캐 너이 상황에서 캐캐캐 너무 안어울리거 아니야 뿌 누나 파이팅 그런 의미로 방법을 뿡뿡 방빵을 뿡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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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기 줄넘기다. 개피케. 미션 성공. 요원들 잘했다. 약속한 무기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줄넘기다. 줄넘기가 무기? 뭐라고 뿌? 그럼 줄넘기를 왜 시켜? 그냥 가져오라 그러지 이제 잘 탈출하도록. 오이 뿌. 나가자 누나. 내가 줄넘기로 좀비랑 싸울게. 개피케. 너 잘해라 뿌. 알겠어 누나. 나가자 개피케. we o t close h a o n k w a l k w 누나, 달려! 아이씨! <웃음> 오, 누나! 좀비가 문을 못 열어. 손을 못 쓰네! 신나게 좀비공 미션 받고 성공해서 좀비 이기기 대성공 네,